비문..라다곤 비문자 시리즈로만 잡기? 아! 나 이제 왔는데 바로 미션 거는 겁니까? 이렇게? 선수 치는 거야? 이렇게 선수 치는 거야? 아 안녕하세요. 아 이번엔 세키로네? 오늘은 세키로 해야 되나? 그러면은? 마음속 게니치로랑 의부 아시나이신 클리어? 이거 오늘 엘든링할수있을려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부, 의부는 어떻게 깨냐 의부는 잘 못하겠는데 의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아, 잠깐 처음부터 죽었어 확실히 오랜만이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 어제 미션 다 성공 눌렀나요? <웃음> 나도 까먹었어 아안 눌렀어요?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도 좀 까먹어요 누르는 거 까먹어요 대신 눌러줘야 돼 누가 반반 무 많이 예뭐 <웃음> 아이고 힘들어 씨 미션 3고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확실히 세키로는, 어, 확실히 손맛이 좋긴 하네요. 세키로 때문에 힘이 다 빠졌네. <웃음> 자, 아무튼, 109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봐! 한대 쳐주고, 가자. 아무리 봐도 머리 색깔 이쁜데? 왜 저런 거 유행하나? 탈색 많이 하면은 머리가 좀안 좋아지긴 하죠 와룡이요? 할거면은 진작 했겠죠? 근데 와룡 인학 느낌 나서 손이 안가더라고요와룡 모든 게임 찔러보는 스트리머로뭘라고 하죠? 아 종합게임 스트리머라고 하죠 보통 저는 준종합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내가 내가 재미없으면은 방송이라든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안되는건 안되더라고요 뭐야 손이 안됐네 뭐야 오늘 왜이래 물론 항상 좋았던 적은 없, 없다만 메이플이라 어? 메이플 사건 터졌다 뭐.. 뭐 터졌어요? 아 어찌 보면 나도 이제 이웃사람이지 라이트워커 하니까 뭘 했다고 뭘 터져 전에는 뭐 커피, 커피차 커피 보낼 정도로 민심 회복한 거 아니었어요? 아 핵으로 근데 그거 치트 오메티 그거 엄청 옛날 그걸로 설마 뚫은 거예요 지금? 오히려 핵쓴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닌다고요? 우와 야 이래도 안 접어? 덕하다 덕해 <웃음> 완전 그거잖아 <웃음> 그거 디렉터님께서 손수 메이플 적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네 아 마음이 마음 씀씀이가 되게 좋으시네요 되게 좋은 디렉터 아니신가요? 아무튼 나와는 최근에 뭐 터져 투기장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. 시즌제로 넘어갈 때마다 어느 일정 정도의 랭크를 얻으면 보상을 줘요. 캐릭터별로 준단 말이에요. 캐릭터별까지 주는 건 괜찮은데 우편으로 날라오거든요. 그 보상이. 근데 한 곳에 몰아, 몰아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. 원래는 결투장 자체를 좀 길게 해야 얻을 수 있는 이제 값어치가 큰탈 것이 있, 있단 말이에요. 그게 탈것 자체도 캐릭터한테 능력치가 합산이 돼가지고 탈 것이 굉장히 좋은 능력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원래 개발자 의도는 투기장 시즌제로 엄청 오래 한 사람이 그거를 살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캐릭터 하나한테 몰아줘가지고 그걸 이미 사버린거예요 이제 상점을 일단 막아버리고 그 탈것을 산 사람 제재를 먹였더라고요 특히나 투기장 보면은 몇시간에서 몇시간만 열리는 난투? 그런게 있단 말이야 또 투기장에. 근데 그거 또 어뷰징을 했더라고요 어느, 어느 특정 길드 하나가. 근데 그것도 다 제재시켜버렸습니다. 정지 때려버렸어 그거. 아 그렇죠. 어뷰징은 막는건 그거는 맞지. 그러니까 내가 알던 그팀 맞냐? 몇년 전만 하더라도 최근 그거 운영으로 말아먹었는데 게임 어떻게 운영으로 어떻게 좀잘 해보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막어 한입만 추라이는 할 정도인데 이걸 계속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무턱대고 같이 하자라는 말은 또 주변 사람한테는 몇 번은 하겠지만은 좀 그렇지 거의 제약된들이 문제냐고 사실 어딜 가든 똑같아요 막말로 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다 똑같지 어어 어. 와, 진짜 이거, 와, 이거 진짜 양심없어요, 이거는. 와! 다시. 아, <웃음> 와 미친 것 같다 진짜 야 이거 안 마셨으면 죽었어 와아 진짜 더러웠다 정말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미션 성공 성공 버튼 안 보인다고요? 그거 버그인데 일단 고룡 잡으러 갈게요 고룡 란삭스가 어디 있더라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죠? 란삭스가 밤인가 아침인가 나오지 않나? 오늘은 미니보스 잡는 날이니? 오늘은 미니보스가 많네 이럴 줄 알았어 <웃음> 사람이 많아 당신이 죽였어 당신이 죽인 거야 여러분 아직도 프롬이 그때 띄워준 사진 믿습니까? 거진 미켈라라고 확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DLC에서 미켈라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왜냐 다크솔원 때처럼 미켈라를 납치한 진정한 흑막을 딱 잡고 나서 쓰러진 미켈라만 딱 보고 가는 거지 상호작용 없이 이게 <웃음> 아닌데 프롬 그럴 것 같은데 에세 재활용 응 에세 재활용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열받아야 되는 거는 했는데 재밌다는 거야 진짜 진짜 열받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거야? 익숙한 맛이고, 그런데 재밌어. 그게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. <웃음> 아 잠깐만. 와이 사람들 후다닥 다시 끊는 거 보소. 그니까 그 옛날 감성이 진짜 좋았는데, 사람들이 대부분 주위에서 막겜막겜 거리면서 왜안 접냐고 하냐면은, 추억 때문에 못 접으신 분들이 많아요, 진짜. 나도 그건 잘 알거든요. 게임도 성장을 하잖아요. 내 인생에서 이게 같이 성장한 게임인데, 이제와서 이제 접는다는 거는 좀... 그렇지 아까 말했죠? 메이플 터졌다고? 그렇게 반발을 한 이유가 있지 기대면서 했었던 게임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지 어느 사람들은 왜 게임 가지고 열리냐고 할수 있겠지만은 어느 사람은 게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던 것도 없지않아 싶어요 그러게 오늘은 좀 유독 심하네 항상 심하긴 했지만 똑똑한 엉덩아 야이씨 이거 내 사람 들이잖아난 저런 사람 모른다 난 몰라 모른 일이야 이이면 미리 미리 가서 타고 있으면 안 되나? 와너 정말 나빴다 척척하게 만들어. 으이씨. <웃음> 야 이래서 미션 건 거야? 큰 그림이어서 라다곤 비문자 시리즈로만 잡기? 이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. 와. 와. 아씨, 집중력 떨어졌나 보다 지금. 떨어질 만해. 아! <웃음> 죽었는지 압니까? 아, 씨 뭐. 그렇지 우 미션 3.0 아, 너무 고독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4키로 했을 때도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, 내 체력 다 빠져나왔네 룬 회수요? 지금 룬 회수고 뭐고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즐거웠냐고요? 난그 말에 그 말에 반박은 못하겠다 확실히 재미는 있었어 그래도 재미있어서 더 짜증나 <웃음> 음, 음. 세키로, 수라루투타서, 엔딩 촬영하기, <웃음> 지금 엘드민였는데 어, 뒤짜 디저... 아! 아! 아! 아! 아!